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나온 MMORPG들의 재미를 못 느끼고 슬슬 지겨워질 때쯤 다른 장르로 게임 찾고 있다가 저번 게임 송식 영상에 소개드렸던 슈퍼스트릭이 오픈을 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5월 25일 오픈한 게임이구요 슈퍼스트링 유니버스의 16개의 웹툰을 실사와그래픽으로볼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웹툰 특유의 그림체를 살린 카툴 렌더링으로 나왔다면 어 좀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어 3D로 구현은 정말 잘해놨습니다. 특히 부활남의 석화는 어 진짜 웹툰 속의 성격을 제대로 구현해놔서 마음에 들었네요. 오랜만에 턴제 게임을 하다보니 각 캐릭터별 이해와 또 어떤 조합을 짜야 하는지 등 엄청 고민하면서 게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만큼 재미가 있었다는 소리죠 1번 스테이지 형식의 턴제 게임이라 단순할 줄 알았는데 이 스테이지 선택에서 지휘권을 잘 써야 하더라고요 앞에 적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전투를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이 슈퍼스트링 어떤 게임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게임의 기본 게임은 총 4개의 캐릭터를 배치한 턴제 게임입니다. 각 캐릭터별 공격형, 교란형, 방어형 지원형이 있는데 각 형태별로 가위바위보 형식의 상성이 존재합니다. 캐릭터별 한가지 형태가 아닌 그렇게 복합적인 형태도 지니고 있어서 나중에 가면 은큰 용량은 없어 보입니다. 어 생각해보니 스토리얼에서 뭐 가장 먼저 빨려줘야 하지 않나? 하지 않나? 어왜 손상대왕이 없지? 일단 상성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원형은 상성이 없다 보니 공방을 골고루 챙기는 게 좋아 보이네요 장비는 두 가지 형태로 착용이 가능한데 기어와 코어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어는 일종의 파츠별 장비라 볼수 있는데 무려 6가지를 장착해야 합니다 세트 효과가 있어서 각 특성 형태에 맞게 착용하면 추가 효과가 생기는 형태입니다 2세트와 4세트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봐선 총두 가지 이상의 세트 효과를 챙겨가는 게 베스트가 되겠네요 코어는 각 캐릭터별 전용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료 장비 뽑기 할때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각 캐릭터별 무기가 뭔지 알고 뽑아야 하니 이 부분은 꼭 정보를 얻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무료 캐릭터 뽑기에서 원효를 뽑았는데 그 전용 코어인 목걸이가 원효 캐릭터 4성부터 장착이 가능해 어, 이 처음에 괜히 뽑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No, no, no, no. 캐릭터의 성장은 경험치를 먹여서 랩업을 하고, 진화는 소울을 통해 별 등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뽑기에서 같은 캐릭터가 중복일 때이 소울로 변환되기도 하고, 각종 업종 보상으로도 챙길 수가 있죠. 어, 처음에 이런 시스템만 보고, 아, 이거 뽑기 엄청이야, 엄청이야 세지는 엄청 구성이잖아. 엄청이잖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계속 진행을 해보니 기본으로 주던 캐릭터의 소울은 각 챕터별 클리어 보상으로 충분히 챙길 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주는 구성이면 할만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맨 처음에 줬던 석화는 별 4등급까지 소울을 주기 때문에 어, 또 따로 아이템을 받을 필요가 없었네요 기본 딜러인 안보영 역시 계속해서 퀘스트 보상을 통해 소울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은근 딜량도 괜찮아서 계속 쓰이거든요 저는 이 캐릭터 꾸준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레벨링이 사령관인 유저의 레벨에 맞춰서 캐릭터의 최고렙이 정해집니다. 보통 등급별로 최고레벨이 정해져 있는데 이 게임은 유저렙도 같이 올라야 더 위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반복 전투를 통해서 경험치를 얻는 게 아닌 메인 퀘스트의 보상이나 1일 적 주간 퀘스트에서 주는 사령관 경험치를 통해 랩업이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매일매일 꾸준히 해줘야 성장이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각 캐릭터 랩업시킬 때 사령관 경험치가 또 같이 오르게 됩니다 어, 이렇다 보니 가지고 있는 또 캐릭터들을 골고루 성장해야 하는 연출이 되네요 게임 플레이 턴제 게임이라고 했지만 턴미터라 해서 속도 능력치가 있습니다 이 턴미터를 통해 공석이 빠른 놈이 먼저 치는 형식이죠 전투 중 보이는 왼쪽의 캐릭터 초상화에서 이체력바 밑에 있는 하얀색이 바로 톤미터입니다 게이지가 끝까지 다 차는 캐릭터가 공격하는 것이죠 앞에 말했던 장비 중이 기어의 공속 효과를 챙겨야 첫 턴을 먼저 잡고 나중에 턴감소시키는디버퍼 캐릭터까지 있을 경우 내가 연속 턴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됩니다 어,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서로 한 방식 주고받는 턴제가 아니다보니 어, 이 부분은 기어 세트 효과와 포스트 그리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같은 웹툰 캐릭터끼리 대결했을 때발표는 효과 등등 굉장히 머리를 써서 구성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어, 마냥 자동 장착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대결에선 어려움이 없지만 각 스테이지별 지휘권이라고 해서 몬스터나 보스한테 도전할 수 있는 횟수가 있습니다. 총 3회만 주는데 이 횟수로 잘 사용해야지 보스까지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 어, 뒤로 갈수록 두 개의 팀편성을 통해 여러가지 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그런 기능이겠지 하고 생각없이 했다가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두 개의 팀편성을 사용할 시에는 중간중간 점점을 점령하는게 있는데 여기서 추가 지휘권 충전해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휘권을 얻기 위해 추가적인 전투도 필요하고요 한 곳에 몬스터를 처치시 주변에 랜덤으로 추가 몬스터가 나와서 길막을 할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서브팀이 앞길이나 옆길을 막아주고 메인팀이 앞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플레이할 때 재밌게 했던 것 같네요 컨텐츠 교전이라고 해서 유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p v 컨텐츠, 장비를 주는 레이드 층별로 클리어 보상을 쓰는 어비스 등 턴제 게임에서 죽을 수 있던 기본적인 컨텐츠는 모두 다 있습니다 도전은 수동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보상이 전부 1시간에 한 번씩만 열수 있는 게 처음엔 많이 답답했습니다 3, 0 5까지클리어를 하시게 되면 이벤트 던전이 열리는데 실시간 대전이라 기존의 턴제 게임의 오토 PVP보다 엄청 재미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캐릭터는 자신의 캐릭터가 아닌 전용 장비 풀 장착된 캐릭터를 랜덤으로 골라서 덱을 만들 수있더라고요 어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턴미터 때문에 어 무조건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다보니 이 캐릭터 랜덤 선택에서 줄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PVP에서는 당연히 풀 오토 자동일 줄 알았는데 수동 플레이로 원하는 타겟, 원하는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수동 턴제 PVP라니 어, 정말 좋은데 아 진짜 정말 좋은데 PVP는 진입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무가금으로막 시작한 저의 이 초록초록한 장비들로는 브론즈도 벗어나기 힘든 상태였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턴제 게임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지만 어,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초반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심한 편이고요. 스테이지에 삼별 클리어 시 소탄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동으로 스테이지 도는 기능이 없습니다. 스테이지 플레이 자체는 수동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임의 얼굴이죠. 바로 그래픽. 저는 이 실사와 그래픽에 익숙해져 있어서 웹툰 캐릭터를 오히려 잘 구현해서 좋다는 느낌인데 어 이게 실사품 그래픽을 좀 별로라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 슈퍼 스트링의 웹툰들을 보셨다면 그래도 게임을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건데 어, 전혀 이 웹툰들을 안 보셨던 분이라면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웹툰별로 세계관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 이 캐릭터들이 전혀 다른 느낌의 의상이나 스킬을 사용해서 난잡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어, 누구는 초능적 쓰는 영웅물이고 어, 누구는 마법 쓰는 판타지고 또 누구는 육탄전 벌이는 불사신이고 진짜 웹톤 안 보신 사람들이 한다면 재미로 붙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나름 메인 퀘스트가 대화창만 있는 스토리 진행이 아닌 스토리형 연출 영상이 군데군데 나와서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이런 망천 왔나봐. 가요 석한씨. 대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또 뭐야? 과연 서울에 나타난 저 워머리 무엇인지 슈퍼 스트링 세계관이 어떤 건지 이 현재 게임을 오랜만에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 드리는 게임입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깨끗이 깨끗이. <웃음> 랄랄라,